전투 경험이 없으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부탁드린다. 며, 전투 경험이 없는 볼은 우크라이나에 오지 말라? 고 거듭 강조했다. 그는 전투기, 방공 시스템, 대함유도탄 등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필요하다. 며,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만큼 이건 세계대전이다. 전 세계에 책임이 있다. 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했다.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근씨와 의용군대원 두 명이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퍼졌다. 이 씨는 우크라이나 입국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본인의 사진을 몇 차례 공개했지만 다른 대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. 사진 속이전 대위는 수염을 기른 채 총을 들고 있다. 이전 대위 옆에선 인물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바이크부의 국제의용군대원으로 소개된 인물과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.